나한 번쯤은 해봤을 다이어트, 계속 실패만 하고 있죠. 그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다이어트 이야기를 배드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실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나 이유나 본인이 실패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실패하는 다이어트를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미련스럽게 하고 있죠. 누군가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 식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요요가 왔다가 다이어트 됐다가 또 요요가 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치면서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음도 상처받아요 그리고 정신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다이어트 왜 하세요 언제까지 다이어트 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진짜 하고 싶으세요 진짜 죽도록 날씬해지고 싶으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무심히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겠죠 왜냐하면 제 영상은 재미있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고 이빨은 소리도 싫고 어려운 것도 싫고 그런 분들한테 제 영상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닥치기 전까지는 어떤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넘깁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그게 너무 본인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막 초조해 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현실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제 영상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본인이 알아요. 내 몸이 지치고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 몸이 병 들어간다고 느낀다면 그거를 해결할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나요? 그렇다면 몸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꾸준히 필요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인체에 대한 인식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쁜 다이어트는 잘못된 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들 여기서 막막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체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체를 인체가 아닌 육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로 인식된 어떤 인체는 성적인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날씬한가 예쁜가 이상한가 어디가 뭐가 튀어나왔나 이런 시각적인 거에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인체를 공부할 기회 인체를 배울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구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의구심이 생긴다는 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몸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서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항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 것은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본인이 성장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나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고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길 바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